자 가자 Sword of the Sun 아 이게 좀 아프구나 이 자식이 건강했었어야 돼저6 3만 아이쿠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태양신프레이 백랩. 6초가 준비가 됐고요. 필살기 레벨은 오늘 5까지 정도 완전 상태. 굉장히 좀 설레게 순간입니다. 이성부터 이제 자세 해제가 있는 단위기가 있겠고, 이번에서 기회를 절삭입니다. 절삭. 무려 절삭 피해가 있겠다. 그리고 필살기 뭡니까? 도원 형님의 투크정 즉크던가 같은 절명 피해 이타격으로 꽂히게 되는 1인피상이고요 예상이 바로 저만의 그 아군 한테 저만 면역이 있어요. 그 아군턴 시작 시에 자신에게 두턴 동안 모든 능력 15% 증가 광해축복 광해축복 해제될 때마다 아군에게 모든 능력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꿈에서도 그렸던 라그 부부 사기단을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해드릴 때 진짜 라그 캐릭터 한 명만 더 있었으면 난리난다. 그래서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때 막 이렇게 쓰고 이랬었다 그죠? 그 자리에 신 라그 캐릭가 터 나왔으니 오늘 그 성능을 한번 구경.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지금 저 우측 상단에 문제 미션이 또떠 있어요. 라그 영웅 4명으로 정해전 3연승하면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 와! 동일 대기구만 동일 대을 만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착크답. 그 절착. 자, 이렇게 가 볼게요. 가 보자. 팍! 팍! 4 7만8천 자, 가 보자. 레이더브 블레이드 주주주주주주주주주 뿅뿅뿅뿅 11반 6점. 1 1 저작! 빡! 이만 야, 못 죽였는데. 잠깐만 있어봐봐. 우리 생각 정리를 조금 해보자고. 일단, 절삭 피은는 그래도 10만 딜이 나왔어요. 절삭 딜은 10만 딜이 나왔고. 아, 까브리힐드가 따겟 아 때, 따겟 때 딜이 더 세게 나왔는데 그 일을 하는데 좀 지가 한몫했다. 아이고야. 잠깐, 우리 태양의 신을 죽이려고 하시다니. 태양의 신을. 안 돼! 오, 살았어요. 봤지? 이것이 태양의 신이다. 자세해제가 있겠고. 가보자! 자! 일단은, 신부를 먼저 따야, 상대 신부를 따고요, 일단. 1 8 6 0 0 나쁘지 않았죠? 자, 고서, 남편을 쑤시고 있습니다. 143,000.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니가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 자, 어. 아, 저기, 야, 야. 형 저격했으면 마지막 막탄을 맞아줘야그 영상 각이 나올 거 아니야? 지금 딱 이제 태양이 딱작하려는데 나가보면 어떡하노? 자, 오이구야. 야, 또, 방금 그분 아니야? 이왕 할 거면 영상각 끝까지 뽑아주세요. 영상각을. 할 거면, 아, 말이죠. 팍팍팍 찌르고 절사. 이름 잡을라나? 저거를. 팍! 아 촥! 50만.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웃을 때가 아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50만이 나왔느냐? 누구 때문이야? 이자석이 옆에 서 있어서 라그. 116,000. 일성 1 1 6 0 0이틀이 만만해? 신부부를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들러리다. 아, 저 들러리란 표현은 지수할게요. 미안하다. 신부를 빛나게 해주는 절친. 오케이? 자, 오늘 신랑신부가 있잖아. 신랑신부를 빛나게 해주는 절친이 제로식에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셋다 근력이라가지고, 이제 각킹을 이제 어떻게 잡을 것인가. 자, 희살이 만들었어요. 촤악! 파바박! 뭐고, 이거? 쭈옥! 쭈옥! 쭈만한 명은 죽였어야 되는데 한 명은 죽였어야 우리 피사기 쓰게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번 살려주지 봐봐 자 패가 없다 어, 내가 또각킹 각기... 오! 야 이거를... 팍팍팍! 자, 자 이거 잡아야 된다 쭈 팍! 한번 더! 가자! 내희 남편! 샥! 팍! 예삽 됐다 아직 끝나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아, 제대로 이제부터 한번 보여줄게. 차크닥, 차크닥, 차크닥. 이렇게 하는 거라 어? 저보다 남편 처음에 그것보단 세잖아. 자, 30만 나오잖아. 30만. 30만 나오고, 안멸 바로 한번 쑤시고, 어? 쑤시 이제 9만 나왔지? 자, 이거 얼마나 온다 퍽! 요루뚜 팍! 12만 6천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12만 6 0이면 괜찮았나? 야, 이 자석 이거는 이, 이, 이 스킬이 좀안 떼야 되네 블리츠 차지인지 이 자석인지 이게 좀안 뜨고 절삭기가 잘 뜨면 그래도 쓸 만할 수도 있는데 절삭기만 잘 떠주면 절삭기는 딜이 나쁘지 않아? 고소야 <웃음> 자 우리 고소 빠마리 한대 맞자 자 이렇게 어, 자쇼쑤쑤쑤쑤쑤쑤쑤쑤 10만 7천 팍팍팍 닦고 팍, 팍, 그렇지 거기서 따야지 잘했어요 팍팍제 자식이 딜더 약해 어? 어차피 그러니까 시그루드임마도 약간 서포트 느낌 다 아내를 서포트하는 스타일이고 오 뭐고 저거 비델리에 투자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비델리에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웃음> 절삭기 있지? 절삭기가 얼마나 무선지 보여줄게요 아, 쑤시고 아, 절삭기 혹시 안죽으면 한번더 쑤시고 야. 자, 신부 입장, 폭, 폭, 폭! 92,000. 절삭개더 세대, 봐봐. 절삭이 더 세대. 신부보다 더세대가거 아니야? 129,000. 아니, 방금 이거는 좀 약간 웃긴 장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일성이 12만, 13만 이 정도 나온다고. 이건 어때데 필살기라도 봅시다. 아, 필살기 한번봐야필사기안 한번 보자. 아, 이왕 영상학 잡아주시는 거 잠깐만 마지막까지 좀 있어주세요. 자, 가 of 소드 오브 더 선. 아, 이게 좀 아프구나. 이 자식이. 건강했었어야지. 63만. 63만 트집고, 그 옆에 63만 더다 아, 풀업이면 업이면 60만 더 튀고. 자, 내5랩이니까 63만에 한, 그래한 50만 튀었으려나? 그 정도. 오오 나온다, 오오 요 정도는, 어? 요 정도는 오 나오지? 피케. 아니 갑자기 PK아우가 여기서 나오노? 아니 잠깐만 아니 형 미션 좀 성공 좀 하게 좀형좀 그러지마 봐봐 <웃음> 이 사람이네 또왜 그래 갑자기 형 이번에 딱 미션 딱 성공하면 그때 때리지 그랬노 이거, 이거 어떡하노 이거 아이 걸치 보게 됐네 야, 이 자식, 그건 또, 이번는 또, 이 막살이, 다이언 나오니까, 이거 또, 이 자세의 제기가 안 뜨고 있어, 이 미친놈, 이거. 딱, 아까 자세의 제기가 뜨고 있었야지아답안 나온다, 정말. 탁! 착! 그닥! 27만, 진짜. 자, 가보자. 절사! 빠바바박! 자, 1만, 어, 이 뭐, 다이엔 상대로 그 정도면 잘치긴 한데, 니가 막 임마... 오케이. 풀수 있다, 이번에. 풀수 있다. 풀수 있는데, 때리고, 쑤시고, 풀고는 순서가 안 맞는데. 어? 아, 다이애나, 진짜, 잠깐만. 아, 진짜, 씨. 아 이제 그럴 거야, 진짜. 자세를 풀수 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인마의 역할, 자세를 푼다.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 돌아보겠네. 자 자세는 풀었고요 자 갑니다 빡카하우야선포 빡! 아 우리 피살기쓸수 있게 한 번만 진짜 좀 부탁 좀 할게 진짜 이거 한번 구경하고 싶지 않나? 궁금하지 이거? 궁금하잖아 한번 보자 우리 와야 잠깐만 피케야우야 고맙다 형 진짜 와 이거 이것도... 또 이게 바로 우정인기라 근데 피살기가뭐 많이 준비됐네 잠깐이게 지금 자세해제 없지 지금 자세히제 없다 빡크당 와다닥, 와다닥. 자, 가보자. 자, 제발! 제발! PK! 아우들아! 형좀 부탁하자! 그크당 17만! 빡카오안 죽었나? 안 죽었나? 안, 안 죽었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야형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제가 안 죽는데. 자, 일단 자세제, 자세제가 있다. 우리는 자세제가 자, 자세제가 있습니다. 천압, 천압. 자세를 풀었어요. 호도도도도도. 갈란 수준이라고? 아 잠깐만, 내리지 마, 봐봐. 아, 제발, 제발, 제발 한번 살려줘, 형 진짜. 잠깐만! 때리면 안 된다. 우리의 걔 되게 연약하다, 말이야. 연약해. 이거 어떻게 죽여야 되나? 야, 이게 지금, 야, 절명. 할수 있어, 절명. 절명해. 뭐, 할수 있을까? <웃음> 야, 절 저... 야, 택시로 하나는 확실하긴 하다. 야. 자, 절명! 빡! 왜 이렇게 약하노, 이거? 뭔데, 이거? 야, 이 뭐야, 이거? 약간 코인마멜 느낌이야? 야, 임마, 좀, 뒤로 갈수록, 뭐, 버프, 뭐, 아군들한테 뭐, 많이 주고 한다 하지 않았나? 야, 뭐, 지, 뭐, 스택, 뭐, 뭐, 쌓인다 하지 않았어요? 뭐, 쌓이고 있나? 모든 역시 세개 붙었네. 세개 붙었는데도 이렇나? 이거 어떻게 때려야 죽는데? 저거 죽긴 죽나? 잠깐만. 자그 버프가 자아 오케이 이게 아주 중요한 실험이 지금 되고 있네요 지금 그그 그 버프가 어 임마한테도 붙었지 지금 모든 이제 붙었네 야 이게 붙는다 이쪽으로 야 이거 그러면 후반으로 갈수록 자기 친구를 도와주는 그런 친구네 자 임마가 오히려 6, 6만인데, 그래도 6만. 아무래도 여러분, 다이아를 아낄 수 있는 아, 굉장히 좋은 영웅이 나오지 않았나. 아, 요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 착잡하고, 고스튬을 다 사주면 딜 세지지도. 사줄 자신 있어요? 이젠 고스튬 사줄 자신 있나, 이마한테개 미친 쓰레기 자식, 이거.